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인데요 오늘은 아니아니가 드디어 재신청을 하는 날인데요 하 긴장되는 마음으로 재신청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고 여기서 수일창출에 가서 4,484시간에 구독자 2,801명 다신청을 누르겠습니다. 자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23일에 다신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채널을 검토한 후한달내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준다고 하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될것 같네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조용하게 시간 돌려주신 분들 그리고 천장이나 서 기팅이나 눈팅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일단은 고생하셨구요 일단 결과는 기다려야 되니까 좀더 기다려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할수 있다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진짜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 올리는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승인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고마운 마음은 제가 수요일 저녁 8시 실분때 다시 한번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